6일차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의 묵상구절 여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9절 우리 민족은 유독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야구의 류현진, 축구의 손흥민, 이미 은퇴했지만 피규어의 김연아,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 등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이 국민적인 기대감은 거의 종교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이 남아공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때 전국의 150만명 그리고 8강행이 좌절된 우루과이전 때는 90만이 넘는 인원이 거리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시작된 이 거리 응원을 통해서 우리는 전국민적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괴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실체는 일단 16강에 오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8강. 아니 4강까지 넘보는 것이죠. 세계축구사의 한국축구의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민족적인 염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선수들과 히딩크 감독이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그 이후 월드컵마다 나름 선전했는데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욱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1800년도 초 인도는 도덕적, 사회적, 지적, 영적으로 아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이 희생물로 바쳐졌고 과부를 화장하는 관습도 살아있었습니다 여성은 잘못된 종교적 관행과 악습에 의해 비참한 희생제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행주의, 천민, 신비주의, 미신, 우상, 숭배, 마법 등 억압적인 이 신앙 행습은 인도 문화를 몰락시켰습니다 당시 인도 선교사였던 이 윌리엄 캐리는 이 같은 흑암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흑암의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이 일이 실현되도록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캐리의 사역을 통해서 인도의 문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개혁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영국식 원예체계를 인도에 소개했고 삼림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쓴 식물학자였습니다. 자연과 과학 역사책을 인도에 처음 출판했고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근대적인 인쇄, 출판, 과학을 인도에 토착화시킨 인쇄 기술의 아버지였고 저축은행 개념을 도입해서 당시 사회학이었던 고리대금과 싸운 경제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나환자들을 생매장, 생화장하던 풍습을 고치기 위해 나환자 치료를 위해 캠페인을 이끈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동양 언어로 된 신문을 만든 언론인이었고 인도 농업을 연구해서 농업원의 협회를 세운 창립자였습니다. 또한 인도 경전을 영어로 번역 출판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벵갈어를 인도 인류의 문학 언어로 변환시켰으며 이 언어로 가스펠 찬양을 만들어서 힌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대학을 발족했고 여성운동을 일으킨 첫 번째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점성술이 드리운 이 폐해적인 미신문화에 대항해서 천문학을 인도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자유연람식 도서관 개념을 처음 시도한 선구자입니다. 또한 무관심한 제국주의적인 착취 정서가 강했던 당시 영국령의 행정관행을 시민봉사정신으로 개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도의 개신교 개척선교사였고 40여개의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빛으로 인도인의 삶의 구석진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 서구 현대선교운동의 아버지였으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인도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낱 영국의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처럼 거대한 나라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그는 슈퍼맨이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특출한 천재여 위대한 성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선교사로 영국을 떠나기 전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범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내와 함께한 인도 선교사 시절에도 가정불안은 물론 수없는 갈등과 역경을 경험했던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기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대만 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킨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 윌리엄 케리는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구두수 성공이 복음을 들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라는 거대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구절에서 여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대하다의 히브리어 카바는 기대하다, 수집하다, 함께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의 뜻을 갖습니다. 능동형 분사형이죠. 그저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는 기대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대하는 소망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 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복음의 씨앗에 싹이 나기를 인내로 기다릴 때 3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기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는가 윌리엄 캐리가 기대하고 경험한 하나님과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